요거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 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쇼핑몰을 그만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쇼핑몰을 포기를 하기보다 어, 인수를 받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음...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어, 셀러오션 카페에서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왼쪽 메뉴 중에서 스토어를 이렇게 판매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을 조금씩 보게 됐어요. 양도하는 거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막 열건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토어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회사가 있는 거를 이 회사 사도 괜찮나 안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어이 스토어에 대해 가지고 소개를 좀해 드리고 어, 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은지 그리고 그런 중간에서 사는 사람 파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거래를 좀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포기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쇼핑몰을 조금 오래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 내가 월급 이상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월급만큼 받고 있다라는 생각 에 대해 가지고 좀 포기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혼자서 일을 하는 1인 창업자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외로움 과의 싸움 혼자서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죠 뭐 물건도 쌓아야 되고 올려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상품 계속 구해야 되고 광고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열심히 하면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유지를 계속하고 어느 정도 이 해당하는 거를 더 키워가고 성장을 시키는 거에 대한 딜레마가 오는 그 선이 한 달에 순수익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올 때, 거기에서 매출을 더 어떻게 빵 띄어야 되나, 아니면은 난 여기서 머물 것인가, 직원을 채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좀 많은 거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의 성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1년, 2년, 특히 3년차가 딱 되면 은더 현타가 더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할까 말까 좀 많이 키워놨는데 그냥 접기에는 아깝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어느 정도 잘어 매각을 하고 그리고 받으시는 분도 잘 받아가지고 시작을 또 하실 수 있게 중간에서 또 역할을 또 해드리면 음, 서로 좀 윈윈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부동산 중개업 하는 것처럼 쇼핑몰 중개를 좀 해보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었던 것들로 보면 은 광고비 이 정도 써가지고 제품 가격 이 정도로 가지고 와서 내가 어, 이, 이 정도의 스토어 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사이트는 얼마에 팔아야지 될까 말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유튜브 그 컨설팅을 웬만하면 잘 진행을 안 하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메일을 읽고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면 답장을 네. 해 드립니다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로켓 크로스는 무조건 좀해 줘야지 되는 거고요. 로켓 크로스도 트렌드에 좀늦어지면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 좀잘 좋은 상품을 잘 찾아 가지고 운영하셔야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대량 등록 추천해 주는 거 보고 시작했는데 어. 대량 등록은 별로 저는 추천을 사실은 안 하는데 네, 상품은 1,500개 정도 올렸고, 하루에 평균 한두개 정도 팔리는데,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판매량을 보고 싶은데, 앞으로 좀더 신경 써. 뭐잘 팔리는 상품 가지고 올려야 되죠. 좀 전략적으로. 음, 음. 너무 대량으로 미어 넣을 때는, 사실 물건을 많이 올릴수록 돈은 더 많이 이렇게 주문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는 씨를 뿌려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쇼핑몰을 한다는 느낌이 들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어, 좀 현타가 되게 빨리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 거기 구매대행하는 걸로 쇼핑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습관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상품을 어, 구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